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바람님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다면서요 아네 급하게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요거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사먹으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한 위텍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인터넷에 휴대폰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텍스라는 음. 어플이 있어요 근데 아나 이런 거 몰라 아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면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무과 국세청 세무과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하신 다음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 그쪽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는거니까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텍스나 이텍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안되면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이렇게 신청은 요때할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는 1월 3 1일까지예요그니까요때 신청해놓으면 그 다음해 에 10% 할인 받는거고 요때 신청하면 7.5%. 요때 뭐 신청하면 5%. 이런 식으로 할인 받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놓쳐갖고, 3월에 신청했고, 올해 보세요. 7.5%밖에 할인 못 받아. <웃음> 아우, 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즉시 신청하시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10% 할인이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저는 7.5% 밖에 못 받지만, 여러분들은 10% 할인 받아서, 꼭소고기 사먹으시라고 이렇게 좀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님들 10% 할인받아서 부자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